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BC 소팀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팬분들과 네. 우리 셀럽분들 그리고 음. 저희까지 모두가 투표를 해서 결과가 이제 뭐 어떤 곡이 이겼죠? 대자부 이겼어. 대자부 이겼어. 이제 대자부 네. 뮤직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와. 저희 진짜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웃음> 자 그러면 민기 씨가 경건한 마음으로 틀어주세요. 아. 네. 되겠습니다. 예. 어안 경건한데? 안 경건한데? 아, 그거 <웃음> <states 웃음> <웃음> 자승차와... 아, 그건. 아, 그건. 요그 어. 아, 그건. 아, 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 아,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건. 아, 그 오영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각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예? m Oh, m o 고들리드 Let's go! 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열고열고 진짜 좋죠. 오렌 c a 오눈 가려 Bloom w 눈가렸어 뭐야 <웃음> 하늘. 하늘 쪽! 오아 멋있다. 와수있다 근데 거의 새벽이었잖아요. 맞지? 헤티머님 어 이렇게 천 n 도 n 어 예. 오케 오베카스오베카스베카스 전둥 오 신기하다 우정 우정 우 느낌 아니었는데 아말좀해 송환 스 송이지만 충격 받았어 오 이때 그거 나오나 오오오오오아 공중이 형 이거 오 <뭥이> 아이 잘나왔다 진짜 아 이거 그 용조가 대박의 피 C. 어, 이거 진짜 리얼 빕니다 아 리얼 왜이 배하이 오, 핀. 오, 핀. 오, 진짜. 오 진짜 멋있다 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보이오케요 오케이 오이거 진짜 잘케다오오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진짜 오, 잘 나왔다. 끝났지 않았어. 우리. 아직 안 끝났어. 그래? 아 우리 나 꿈티에서. 아 어? 이거를... 이게 왜 여기 쓰는 거나야 여상아 너그 주인공인가 봐. 야 여상이 이번에 연기했어. 그저여상이 저게 또 팬분들한테 엄청난 궁금증으로 또 작용을 하겠는데 왜냐하면 세이먼이는 때부터 여상이가 갇혀 있었잖아.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모래시계가 깨졌잖아.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음, 깨지고, 깨지고 이제 누군가가 여사를 손, 그, 다, 손을 다 주인공. 뻗는데 이제 그 손의 주인공이 누구였어 근데 네. 이게 오다가 여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앉아 았어안 잡았어, 안 잡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네.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아 많이 아, 본인 아 제일 기준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 제 기준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몰라. 요왜냐면 이터널 선샤인이 또. 아니, 많이 그쵸, 그쵸, 그쵸, 아 기자 그죠. 아 아직 몰라. 저 사실 이터널도 너무 재밌게 찍었잖아요네 네, 이터널 이터널 선샤인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기대를. 좋습니다. 그러면 좋같습니다 네, 대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응. 여러분 어, 에이티이 이번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였습니다. <웃음> 둘셋 에이미소팀 감사합니다. 안녕. 터널아 주만 기다려.